셋! 안녕하세요! 미나예요. 누구예요? 아녕요 네, 반가워요. 네, 큰 그림 이야기 성경 15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5부. 하나님의 새 백성이 부름을 받아요. God's new people are called. 30년이 지났고 예수님은 자라 아기에서 어른이 되셨지. 30년이 지났어도 세상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노래로 들려주었던 그 소식을 아직 듣지 못했단다. 30년이 지났어도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야 한다고 어떻게 말씀해 주셨을까? 이번에 하나님은 천사를 사용하지 않았어 대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했단다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지 이 사람은 광야에 살았는데 그 이름은 요한이었어. 요한은 하나님의 많은 백성과는 다른 옷을 입었어. 요한은 하나님의 많은 백성과는 다른 음식을 먹었어. 요한은 하나님의 많은 백성과는 말하는 것도 달랐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요한의 말을 들으려고 광야로 오지 않았던 것은 아니야.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준비시키시려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어. 사람들이 언덕에서도 골짜기에서도 오고 사람들이 큰 도시에서도 작은 마을에서도 왔단다.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자 어떤 사람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했어. 요한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낸받은 그 선지자가 아닐까? 요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땅을 되찾아줄 그 사람이 아닐까? 요한이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복을 줄그 왕이 아닐까? 오?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단다 아니요 나는 약속된 그 사람이 아니요 그러나 나는 지금 그 왕을 위해 길을 준비하고 있어 그러던 어느 날 요한이 고마워요 음. 네 고마워요 그러던 어느 날 요한이 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받기를 구하셨단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 비둘기가 내려와 예수님 위에 앉았어. 하늘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왕이라고 말했단다 요한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없애주실 수 있기 때문이야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교하시는 것을 듣기 시작했단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선택하여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가 되게 하셨지. 야곱의 열두 아들을 기억하니?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한 새 백성을 불러내기 시작하신 거야. 여기 이렇게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있네 어부들인가봐요 바다에 배도 있어요 와! 이렇게 15부가 끝났어요 다음 16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땅을 회복해요 Jesus restores God's place 네! 어 이게 뭐예요? 어, 선물. 서, 선물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할게요 모두모두 안녕 안녕